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음.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욕구, 욕망,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내면의 신성함의 주체인 내가 욕구, 욕망, 감정과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바라봅니다. 욕구와 욕망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 힘이 됩니다. 따라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집착해서도 안 되는 중용을 지켜야 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섬세하게 바라보고 조절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욕구와 욕망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. 나는 어떤 욕구, 욕망, 감정에 자주 사로잡히는지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코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. 정 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쉬입니다.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그대로 명상을 하시면서 요가 스트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